한열흘어떻한달 가까이 휴가 내시고 준비하는 분도 있지만 뭐, 어떻게 그러겠어요? 휴가를 그렇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어, 저희 블로그에 또 재밌는 질문 하나 댓글로 주셔서 요거, 요거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 유광선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인터넷에 보니 모발이식은 백수가 하는 수술이라고 하던데 그만큼 아프다고 수술하고 아파서 직장생활 못 한다고 하던데 대부분의 모발이식 하는 사람이 백수인가요? 직장인은 드문가요? 어, 질문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얼마 전에 아나운서 분한분 분 수술했는데 어, 직장인 분이시죠 뭐 아나운서도 직장인이니까요 어, 다음날 방송하셨어요 머리로 이렇게 수술 부위 가리시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단적으로 모발 이식이 백수가 하는 수술은 아니죠. 백수 그래서 휴가 기간을 되게 길게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열을 어떻게 뭐, 보면 한달 가까이 휴가 내시고 준비하는 분도 있지만 뭐, 뭐, 어떻게 그러겠어요. 뭐 많이 쉬신다고 하시면은 저희 뭐 수술하는 입장에서 편하죠. 저희 수술자 입장이나 병원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뭐 회복하는데 저희가 신경을 크게 안 써드려도 되니까요. 시간 이 충분 하실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죠 그리고 설사 그렇다 그렇게 휴가를 쓸수도 있다고 해도 휴가를 그렇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수술이라고 수술을 다음날 정도는 좀 쉬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문제는 사실 통증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겠다 이런 분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비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사랑니 뺐는데 내가 직장을 며칠을 쉬어야 되냐 사랑니 뺐다고 뭐몇 몇주몇 몇 달씩 쉬는 사람잘 없잖아요 뭐, 통증뭐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래서 어, 모발이식도 사실 수술 시간이 좀 길어서 우리가 이걸 큰 수술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은 하나하나를 보시면 아주 작은 상처를 만들어서 모발을 거의 넣어서 우리가 생착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 이게 여러 개가 돼서 우리가 커 보이지만 하나하나의 상처는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회복하는 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결과 보는 데는 좀 오래 걸리지만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한 수술이라고 수술 다음 날은 쉬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유 있으시면 3일, 뭐 수술하시고 그 다음 날까지 혹은 그 다음 날 정도까지 한 3, 4일 정도면은 저는 뭐 충분하고요. 급한 분들은 수술하고 다음 날 이렇게 방송하시거나 직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잘 가리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붓기 관리. 그러니까 눈 쪽으로 붓기가 있금면 내려올 수 있거든요 모발이식 하시면 그러니까 얼굴 눈쪽이 붓기가 생기면 좀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눈 쪽으로 붓기가 내려오는 거는 수술식후는 아니에요 무려 한 3, 4일째? 5일째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드린 대로 좀 붓기관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백수들만 받는 수술 아닙니다 직장인분들 일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다 많이 받고 계시니까 네, 너무 휴가나 수술 수술을 받기 위해 백수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